이번에 알아볼 컨텐츠는 태양의 들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징조의 틈과 안탈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저들은 테들징이라고 표현하며 동서대륙에서 진행하는 납징의 퀘스트와 공유해요. 이해하기 쉽게 원대륙에서 진행하는 납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마지막 보스로 안탈론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테들징을 진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할게요. 태들증은 원대륙의 태양의 들약 포탈지를 기준으로 7시 방향에서 나타나며 동서대륙의 낮증과는 다르게 오후 6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증과 동일한 1단, 2단, 3단의 잡목과 두 마리의 돌격대장이 나타나는 진행방식이라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돌격대장 두 마리를 모두 잡으면 안탈론이 나타나며 외형은 로브를 뒤집어 쓴 마법사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안탈론의 패턴은 망자의 축제, 사령의 불길, 정신흡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망자의 축제는 안탈론이 몬스터를 소환하는 패턴으로 소환되는 잡목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범위기로 같이 잡으면 돼요. 사령의 불길은 넓은 범위에 있는 유저들을 안탈론 자신에게 끌어당긴 후 바닥에 불장판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정신흡수는 안탈론이 유저를 하늘에 띄운 후 활력을 흡수하고 땅으로 던져서 데미지를 입히는 패턴으로 안탈론의 패턴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안탈론의 체력이 6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죽음의 속박을 사회시전하면 다음에 정신흡수를 사용해요. 하지만 요즘엔 유저들의 장비 수준이 높아져서 딜로 찍어 누르니 패턴을 보기도 힘들어요. 안탈론에게 습득할 수 있는 장비 아이템들은 사용하기엔 좋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받아지는 처치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안탈론의 지팡이를 얻을 수 있으며 상점의 1골드에 판매할 수 있는 잡동산이에요. 만약 왕녀 반지 퀘스트를 아직 못한 유저라면 창고에 보관해두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장비 점수가 낮으면 안탈론의 정신 흡수에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패턴 자체만으로 봤을 때 어려운 보스는 아니에요. 아니면 정신 흡수를 피하는 방법으로 무정 날틀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끝